혹시 세상 살아보시면서 제일 짜리 됐던 적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짜리 됐을 때가 있을 텐데 세상에서 한 가지만 짜리 한거 꼽아보는 거면 뭐를 꼽아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2002년에 월드컵 그때 한골 넣었을 때 뭐, 우리가 넣지는 않았지만 한국 광화문도 들썩들썩했고 그때는 아시죠? 이플루싱도 들썩들썩한 거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음식점에서 막 기뻐서 한바탕 날때서 진짜 짜리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있어요? 저는 골프를 칠줄 모릅니다. 홀인원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냥 프로가 아닌 사람이 아마추어가 골프 치러 나가서 홀인원 할수 있는 확률은 뭐 전문가들이 0.0008%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주일에 한번 골프치러 나가서 57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한게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죠?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 우리가 물어보니까 호인원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날라갈것 같았더라고요. 저는 그미분을잘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해보겠죠. 그럴 때 정말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또 어떤 거 있으세요? 아마 제 화 뜨졌으면 이게 당기다가 세븐세븐세븐 <웃음> 세븐 세븐 아니면 앵두 앵두 앵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막 기분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이렇게 당기는 또 뭐라 그러죠? 거기가 사는 것? 그거 하는 거에 금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 땅 나른 있지만 땅 너무 높다고 이게 하, 하루는 따본 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해가지고 딴 사람은 도와가지서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짜릿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가 여러 가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건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그 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피조물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그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모르게 싹 잡아 빼먹는 거 그거 같이 짤 당게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기 구석에 가서 막숙스해하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갈다 먹는 것처럼 세상에 짤 당게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좀 조심하자고 뭐 CBS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조심을 하자기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 관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자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일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유인을 그에게 보내입니다. 가서 딱하 하서 묻는 말이 뭡니까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럴 때이 세례 요한이 단반그 그 뜻이 뭔지 압니다 I am not the Christ 너희가 질문하러 왔는 그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럼 뭐냐 엘리야 I am not 그러면네가그 선지자냐 and or 뭐예요? 너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와유 너 뭐냐 그랬더니 에고, 포네포네가 뭔지 알죠? 이 오디오를 보신 분들 알면 엄생각을 해보신 분들 포네틱 그러면 엄생각입니다. 음성, 너 뭐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 자의 뭐예요? 포네라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정확한 이 사람의 소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이 말은 이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인기가 하늘을 쳐 올라서 자기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될때 세례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저분이, 저분이 영광을 받고 저분이 흥함을 받아야 된다. 세례관이 자기 생이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감옥 가기 전입니다 사형당하기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때 세례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그분이 참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할때 가장 기쁘다 그리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번화해야겠고 나는 어떻게요? 쇠하여야해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은 우리도 이런 사나이를 닮아가고 싶어하지만 참 현실을 보면 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옛날 찬송가 355장 뭐예요? 옛날 찬송가 요즘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옛날 찬송가 부르고 옛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355장? 예. 구름 바다 나선 이봄 눈물 뚝뚝 어디든지 가오리라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면서 3절 뭐예요? 진짜 감격하면서 부릅니다.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 뭐예요? 멸시촌 대 십자가 제가 너무너무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뭔데 그런 게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윈윈 합시다.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별시천되는저칠구 저도 만큼 영광을 갈리고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 0절 그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수행할 니라 쉽지 않아요 외우는 데는 이거 한1 한, 한 2천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일을 꽉 깨물고 승리하는 데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나가영광을 한큼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생활해 보시면서 내 이름이 이라도 지팔 피고 누가 나를 요만큼이라도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지고 원합니다. 속에서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뒤에서 그걸 막 어떨 때는 표현이 이렇게 죄사합니다. 갈바버리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복수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아시씨잖아요 전혀 성경하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모습입니다. 그는 뭐예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샤야야 아멘? 니라아사랑하시는 네. 분들 이거 없으면 우리 잘못하면 주님 잘못 숨기고 있는 거죠. 잘못된 킬로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부터 1 0 0년은안것거아요한 90년 정도 전에,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 풋볼팀이 시합을 h o w e r shower, shower, shower, shower, shower, s 거 정미대학의 어, 풋볼 시합이 붙었습니다. 뭐 기사를 읽어보면 LA 있는 캘리토니아 버클리 대학하고 조지아 대학에서 하고 붙었는데 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치고 갖고 이렇게 하면서 공이 떨어지고 할때한 어,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는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귀에 막 소리가 들려갑니다이 사람 이름이 로이 리킬슨가 그렇더라고요. 로이 로이 그러면서 관중석에서 막 뜨글면서 막, 막, 막 학원을 지릅니다. 왜냐면 공 떨어지면 잡았으니까 이 청년은 이 이학생이막 정신없이 달려, 달려서 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팀이 가만 보니까 자기 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팀 속에서 가 정신없이 달려가서 얘를 막아서 공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 상대 팀이 꼭 자기 터치 라인 앞에서 공을 주서 가지고 터치를 했어요. 어 어쩌면 이거 미국 포볼 역사상 가장 어, 위험한 낙 해서는 안될 것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왜공 지고 그렇게 그렇게 뛰어갔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을 지고 뛰는데 관중 속에서 환호를 해주는데 로이로이로막 로이 그렇게 관중을 광을 질러주는데 뭐 정신을 못 차게 됐대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거꾸로 간거있잖요 안중석에서는요. 로이, 로이! 로이! 롱 디렉션! 잘못된거야! 스탑! 로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로이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CBSN에서 종이신문도 나옵니다.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교계 소식도 나오고, 어떤 때는 어, 설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 13년, 앞으로 20년, 30년 세례원이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행해야 됩니까?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 음악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없나? 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뒤에다 계시죠? 미안해요. 네. 어, 음악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밝아 먹으면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있습니다 평생을 나는 이를 꽉 깨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알잖아요. 그래서 5천년이 아, 뭐라고 썼죠? SDG라고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Solid A Gloria.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음악계에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분을 음악계에서는 음악에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저기 자식들이 많이 와있어요. SDG를 쓰는 그분의 자식들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붙여줬으니까 그뒤는다 따라갑니다. 음악 하는 분들도요. 어쩔 때는 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내가 떼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연주를 마쳤습니다. 밑에서 불안하고 불안 부르면요. 불안 막벌쩍볼쩍 속이 살아납니다. 그러셔야죠. 그 그때도 하나님,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직군이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람 시가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어, 정채봉 시라는 분입니다. 책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그게 104 페이지를 보면은 책이 얇아요. 굉장히 가서 사실은 몇푼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네 줄이에요. 네 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할 수도 있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얘기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 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추격을 받아서 가서 당장 책을 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밑돼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이 목사면, 장로면, 뭐. 모면형 보면 그, 그 그게 나 그거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분만 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CBS에 모든 관계되는 분들 주님만 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